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헬렌 켈러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징기스칸 배울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징기스칸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얼굴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다 징기스칸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관이 되었다 징기스관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스티븐 잡스 성공의 비결은 장기적 비전을 위해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란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걸 명심하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워렌 버핏 누군가가 에디슨을 천재라고 하면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천재가 되는 길이라고 대답하겠다 토마스 에디슨 저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에디슨 평생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모두 재미있는 놀이였다 토마스 에디슨 무슨 소용인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그 사이에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것이다 밥 딜런 참고 견디면서 생각한다 모든 불행은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을 동반해 온다고 베토벤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 것이다. 지성보다도더 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은 우정이다. 헤르만 헤세 진실한 친구는 천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에센 바흥 나의 기쁨을 배로하고 슬픔을 반으로 한다. 키케로 보물이요. 형제는 위안이며 친구는 보물도 되고 위안도 된다. 벤자민 프랭클린 마음을 갖는 것은 간단하지만 우정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리스토텔레스 건강과 같다. 즉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우정의 참된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찰스 칼렙콜튼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러셀 돌수 있는 친구만이 인생의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그라시안 상대방을 생각하는 우정 이러한 우정은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아간다. 무엇을 찾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멀지 않다. 톨스토이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공작. 수과 실패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 찬잉. 때로 우리들은 한 사람의 인격적 덕에서보다도 실패해서 많은 것을 배운다. 롱펠로우. 항상 젊은 사람들의 실패를 흥미로써 바라본다. 젊은 시절의 실패는 곧 성공의 토대가 된다. 실패를 보고 물러섰던가? 다시 일어섰던가? 젊은 사람 앞에는 이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이 순간에 성공은 결정되는 것이다. 오히려 실패에서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음에 틀림없다. S. 스 m i l e 하지 않는 인간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다. 조절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하는 일이 전혀 없다. 노자. 일을 시작하여 실패를 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닦지 못했고 덕이 부족한 탓이라고 돌려야 한다. 최근담 그릇이 작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면 제 자랑으로 삼고 실패하면 그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많다. 최근담 빵이 없으면 퇴색한다. 몽테뉴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 명심보감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키지 못할 것이며 책을 모아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반드시 다 읽지 못할 것이니 가만히 남이 모르는 덕행을 싸움으로써 자손을 위한 계책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 명심보감 내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살다 보면 어디서인들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인가. 원수를 갖지 말며 원한을 맺지 마라. 길이 좁은 데서 만나면 피하기 어렵다. 명심보감 하루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으나 재앙은 저절로 멀어지며 하루 악을 행한다고 해서 재앙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명심보감 악행이 가득하면 하늘은 반드시 밴다 명심보감 사는 것이 운명이 있는 것이요 부유하고 귀한 것이 하늘에 달려 있다 명심보감 자신 역시 효도한다 자신이 부효하는데 자식이 어찌 효도 하겠는가 명심보감 남의 착한 것을 보면 나의 착한 것을 찾고 남의 악한 것을 보면 나의 악한 것을 찾으라. 이렇게 하면 바야흐로 이익이 있다. 명심보감 마땅히 남을 용서해야 하지만 남의 용서를 받는 바가 되어서는 안된다. 명심보감 이를 귀하게 여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며 자기가 크다고 해서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며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명심보가 세우는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에게 나쁘다고 충고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명심보가 부지런함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고배이며삼가는 것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명심보가 생명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이날리는 것을 피한다 욕심을 적게 하는 것은 쉬우나 이름 날리는 것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 명심보가 많은 사람이 좋아여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싫어여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명심부 술을 먹어도 쓸데없는 말이 없으면 참다운 선비이며 재산에 대해 분명하다면 대장부이다. 명심부가 남을 다치게 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다치게 하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 명심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 나무 아래에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 명심보. 교만은 손해를 초래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받는다. 명심보가. 사람이 비록 아주 어리석어도, 남을 나무라는 것에는 밝고, 비록 청명해도, 자기를 서하는 것은 어두우니 너희들은 다만 남을 나무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나무라고 길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명심보가, 명심보가 계획을 세운다. 명심보가 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효도를 극진히 할수 있다 명심복 참으면 백일의 근심을 덜수 있다. 명심복 자기를 굽히는 사람은 중요한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을 만나게 된다 명심복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욕하면 착한 사람은 모두 상대하지 마라. 상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로우며 욕하는 사람은 입에 열이 나고 끓어오른다. 바로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면 다시 자기 몸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명심보감 날 서로 좋은 얼굴로 볼수 있다 명 오군 쪼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룰 수 없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의를 알수 없다 바구니 가득한 황금이 자식에게 한가지 경전을 가르침만 못하고 자식에게 천금을 물려주더라도 자식에게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치만 못하다. 식을 사랑하거든 매를 많이 주고 자식을 미워하면 먹을 것을 많이 주라. 명심보감 얻었다면 반드시 예측할 수 없는 근심을 방비해야 할 것이다. 거울은 몸을 살필 수 있고 과거는 지금을 알수 있다.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남도 믿으니 오나라와 월나라도 모두 형제이다. 스스로 의심하는 사람은 남도 의심하지 자기 말고는 모두 적국이다.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며 쓰게 된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명심보감 권한을 맺는 것을 재앙을 심는다고 하고 착한 것을 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한다 가난하면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고 부유하면 깊은 산에 살아도 멀리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며 열려는 두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너희들의 복록은 백성들의 기름이니 밑으로 백성을 학대하기는 쉬우나 위로 하늘을 속이기는 어렵다 명실 벼슬을 담당하는 법도가 오직 세 가지가 있다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이세 가지를 알면 몸가짐을 안 것이다 명 도끼를 맞더라도 바로가 나며 소태 넣어 죽는 형벌을 당하더라도 할 말을 다하면 이를 충신이라고 한다 명심.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명심. 아침 저녁밥에 이르고 늦은 것을 보면 그 집이 발전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점칠 수 있다. 명 결혼함에 있어 재문을 거론하는 것은 오랑캐의 법도이다 상대방이 부유하다고 해서 친하지 않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으면 이야말로 사람 가운데 대장부이다 상대방이 부유하다고 나아가고 가난하다고 물러난다면 이야말로 인간 중에 진짜 소인배이다 명심. 선비가 용맹한데 예의가 없다면 어지럽히게 되고 소인이 용맹한데 예의가 없으면 도적이 된다. 명심보가.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나치지 마라. 명심.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명심모가 입과 혀는 제왕과 근심의 문이용 몸을 없애는 도끼이다. 명심모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과 같고 남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한마디로 말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가치는 청분과 같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는 아픔이 칼로 째는 것과 같다. 명심복.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는 맞지 못하지만 곧 그것과 동화된다. 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물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지만 역시 그것과 동화된다. 병신보가 술과 음식을 먹을 때의 형제는 천 사람도 있으나 위급하고 어려울 때의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 명심보가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수 있고 오래 지내면 사람의 마음을 볼수 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지만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어진 아내는 육친을 화목하게 하지만 간사한 아내는 육친의 화목을 깨뜨린다 명심보가 자기 아이 똥어줌은 그대 마음에 싫어함이 없지만 늙은 부모의 눈물과 침이 흘러내리는 것은 오히려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여섯자 몸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가 너의 몸을 이루었다. 그대에게 권하니 늙어가는 사람을 공경하고 대접하라. 젊을 때 너를 위해 힘줄과 뼈가 닿았으니 명심보가 방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물이 모이지 않으면 강을 이룰 수 없다 명심보가